게임 녹화 모드로 바꿨는데 뭐지 뭐지 저고대한 거는 아, 아 몰라 어, 맞다 근데 못피었구나 뭐 미안해 <웃음> 잠깐 잠깐 오 살았다 어. <웃음> 아 살짝 빌드 매트 느낌인가 아 자신 없는데 채라는 <웃음> 건아니에아 여기서 이제 트리를 만들면 되나요 네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칭을 대칭을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,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아 네관전이죠 이거 아, 이칸 너무 안 맞게 아, 놨어요. 이칸 너무 아, 잠깐. 이칸 너무 불편하네요. 크크로 핑꾸. 아. <웃음> 제가 분명히 체를 미트렌 시켰는데 왜안 될까? 오피가 있구나. <웃음> <웃음> 아, 대칭 불편하네요. 잠깐만. 이거 그러면은 대칭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? 잠깐만. 이거 이렇게 여기 여기 두 칸이 이제 중심. 오케이. 라이드 투스피와체디스보스 뷰티. 자,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건축 초보인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수 있습니다. 왜냐? 어떻게 만드냐? 이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든 그냥 만들면 됩니다. 아, 참 쉽죠. 그 사람이 또 편집 왕기 때문에 크마스트는못만다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얘들 살짝 이제 자연이라고 해야 되나. 네. 뭐 살짝 그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이제 막 딱딱 맞춰져 있고 그런 게 아니어도 그런 게 아니어야 오히려 자연스러워. 이게 뭔 뜻이냐? CPS가 높으면은 여기 막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 그거를뭐하는 <웃음> 거야. <웃음> 이게 기테로가 안 되네. 그... <fi> <웃음> 어, 어, 아 잠깐만 실수로 <웃음> 짠... <웃음> 다시 한번,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. 짠짠짠짠... 뭐야? 도대체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님? 솔직히? 아 좋긴 한데 소부가 24시간 열리지는 않잖아요. 아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나중에 미리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코멘드로 떼어가지고 가져면 되는 거 아닌가? 요 <웃음> 뭐지? 자자자자자자자자. 아, 이걸 저시로 하면.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살짝 곡선이면 안돼 직선이어야 돼. 자 직선. 직선인가? 살짝 곡선인데. 음. 게 나중에 다듬... 뭐야? 렉 걸렸어. 이렇이 오케이. 오케이, 나중에 다듬면 되겠지. 아, 어자피 뭐... 어... 아. 나머지 같은